11월 16일은 일본에서 한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8분에 지바현 북동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지난번 이 지역의 지진은 9월 30일에 규모 3.6의 지진이 있었고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한달반 전입니다. 장소도 진원의 깊이도 같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 후에 도쿄수도 지카 지진 진도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장소도 깊이도 같습니다. 2주일 정도 관동지방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7일에는 현재 방송 녹화 시간이 저녁 없이인데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워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22번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특히 11월 1일 오전 5시 35분에 와카야마 현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연관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이 2016년 11월 19일 오전 11시 48분에 와카야마 현 북북동쪽 57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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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6일 지바현과 17일 와카야마현 지진은 2016년과 같은 상황이기에 대한민국 경주와 인근 지역에 대한 지진 발생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가나가와 현 서부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5일에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달 전입니다. 이 지역은 사가미트로프와 연결되어 있는 단층입니다. 최근 이 단층 부근의 야마나시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 현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사가미 트로프 근처에서 지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가미 트로프에서 규모 8클래스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년 전에 관동대 지진이 이번 가나가와 현 지진 장소와 가깝습니다. 100년 전 관동대 지진 전에도 이바라키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1년 8월에도 이바라키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도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있었는데 큰 지진은 100년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1년 관동대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의 11월 17일의 지진은 2007년 10월 1일에도 가나가와현에서 진도우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2007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그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의 강진이 발생한 해입니다. 따라서 이시가와현, 니가타현, 가나가와현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부분월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0과 4.2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진은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역에서는 총 9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